이런 엘리베이터라니 근데 엘리베이터가 무엇입니까? 야 이런 오토 슬라이딩 도어라니 근데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무엇입니까? 그 자동으로 열리는 개 치트키 저거 입좀 막아봐 저희 치트키 저거 진짜 방송 편하게 하는데 난제 좀비한테 뜯어먹혀 죽어야 된다 생각해 광대님 그렇게 저를 미워하시는 건 좋지만 그럼 저도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방법 같이 찾으세요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차원문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나 어차피 드래곤 알 구하러 가야돼요 나랑 같이 그러네? 그러면 엔더 차원문을 구하러 갑시다 어? 좋습니다 네 엔더 차원문 혹시 알아? 그 드래곤 죽이고 나서 거의 차원문 쏙 들어가면은 자네는 자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지 아, 맞다. 어, 지편전요 뒤쪽 아, 지전 아, 아, 아, 내 머리. 아, 피트스 d 미나 아, 지편전 어, 저, 기 와요! 저펜전 아, 저기 아, 지전지 아, 지 집... 아, 아, 다 아, <웃음> 아, <아니, 웃음> 여기도 있는데 얘네? 일단 우리의 목표는 바로 블레이즈가로 이 r 그 다음에 이곳에서 우리는 저기, 키다리 거식이 있잖 s 가 어? 그 진주, 주는다 엔더맨이요? d 아아 e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우리 어디 계십니까? 나우리 아 나우리 가슴을 대는 저... 것처럼 눈물의 페인 것처럼 아 나우리 흑랑이 반이... 자네 거기서 뭐하나? 흑랑이 자네 거기서 뭐하나? 아 이건 아니 바로 이곳이 여기다 펫 말을 만들고 가야겠네 주모를 빙자한 털기를 <웃음> 이 사람 이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기다리를 잡으면 되는 겁니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경고 망동 하지 마고경 경고 방도 하지 마고 경고 방도 하겠습니다 이게 다그 어렸을 때어 산에서 그 토끼 잡던 어어어 이게 덫 같은 거군요 아, 아. 어더 어. 아저 죽으시면 안돼요 아 됐다 어! 잡았다 아, 아. 아. 어 나왔다 아이 다섯 어 이거 분위기 이게 애매한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어 바로 저인데 내려갈 방법이 없는 어! 그렇지 어? 어? 어 피해 피해 피하고 어 저기 용암 조심하고 저기펭랑 자네 이거 이게 맞나 지금 이게 이 판단 맞아? 판단 이거 맞아? 즐거웠다 세상 자네 아안돼 우리 빨리 구조해야 돼요 내려가서 살릴 수 있어요? 뭘 살릴 수 있어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오, 일단, 일단, 페이크 일단, 페이크 좋았다. h 다 t t h a 만 죽이자. e yeoman, choose it. Go, 요 됐다 됐다. 어, 뭐가 n k you, there 잠 s h 잠 r e Whoa, whoa, whoa, w <웃음> 도와줄 도와줄까? <웃음> 아니 도와주고 자시고 가네. 어떻게 내려올라고? 비켜보게 이 세계에 나 총을 쏠 테니. 여기 여기 크리퍼 여기 여기 여기 폭발하는 애만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조화 사격. 어 됐다 어어 어, 됐다 와와 와, 나도 세상 즐거울 뻔했네 그냥.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아 방개 자네도 왔는 거야 아저씨. 응응응. 응, 응. 음. 어, 잠깐만, <웃음> 내가 뭘본 거야. <웃음> 내가 뭘본 거야. 짜. 이게 사탄. 잘한다 잘한다. 와 이거 진짜 이제 조총이 필수네. 방개 자네 뒤에. 이거, 어찌한, 이거 어찌하면 줬어 이거 방금 같은 편이었던 로비가 나를 따라올때 죽일 수도 없고 이거 한개 자네! 어? 이 사람 이런 건왜 갖고 있는 거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지 이 사람? 개꿀일지도? 반개 어? 자네 즐거웠네 아니! 살릴 수 있는 어? 거 아닙니까? 아니! 나흘이! 나으리, 나흘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흘이. 그래도 우리랑 잘 지내던 녀석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 없이 보낼 수 있는가? 만약 내가 좀비가 돼도 이렇게 바로 죽일 건가? 나흘이가 좀비가 되는 거랑 다릅니다. 요 우리 백정들은아 그렇지. 가자. 납득. 납득.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 사람이 다 원래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 죽여도 되는 겁니까? 정두지 말게. 하지 만 사람이었다고요. 원래는 이 사람들도 죽은 자는 죽은 자일 세 아니에요. 살아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근데 원래 화마가 나와야 될저 자리에 죽은 자가 나오는 거 같은데요? 키다리 괴물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왜 화마만 안 나오지? 어 랄랄라. 그럼 어떻게 겁니까? 여기까지가 어, 어. 끝인가 보 아저씨 뒤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대를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웃음> 아니 화마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화마가 어, 어. 나올 자리에 죽은 자가 나온다고요 저렇게 그때가 좋았지 어, 어, 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다 <웃음> 이런 상황을 저작거리에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나흘이? 음, 뭐라 하는가? X됐다 일단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음 들어가! <웃음> 들어가! 어? 어? 들어가! 아! 들어가! 문 닫아! 야! 야! 그거 닫아! 야! 야! <웃음> 내 이... 감염됐어! 야! 이! 야! 이! 개같은! 내 감염됐어! <웃음> 옛날에 구해둔 거로 다 써야 되나? 그거, 오, 오, 오. 그거 재료 만드는데 다 써버린 거 같은데? 아니, 이 사람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 우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르네, 빠르네만. 빠른 빠른 어, 얘도 빨라, 얘도 빨라. 어. 나흘이 혹시 감염상태이십니까? 아니 나.. 나 아니야.. 감염 안됐어 나.. 총고 치워 나 감염 안됐다고! <웃음> 좀 곤란한데? 너무 빈손으로 가고 지금 몇 명이나 죽었는데 <웃음> 세자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죠? 저희? 자네가 우리 세상으로 넘어온 뒤로 모든게 뒤틀렸어 죽은 자들도 이상해지고. <웃음> 그러면 제가 돌아가면 모든 게다 정상으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 여기 있다. 우리 돌아갈 수 있어. 어 문이다 문이다 문이다. 자, 좀비들이 몰려와. 먼저 들어가. 내가 여기 막고 있을게. 이야! 이야! 가면 된다. 또아또 어. 어? 뭐야? 난난 난 넘어왔네. 먼저 들어가요. <웃음> 저 여길 막고 있을게요 아무도 없는데? 어 <웃음> 나으리 저 친구 어? 설마 고기 고기 어 <웃음> 나으리! 아, 에? <웃음> 이렇게 일만... 고비... <웃음> <웃음> <웃음> 뭐예요 방금? 아니 <웃음> 방금도 좀비가 여기 안에 있었어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좀비로 변한 나을이는 고칠 수가 있네 에? 자네 이거 좀비로 변한 사람이었다고요? 무슨 일이냐? <웃음> 아 음악 음, 나흘이아 아무것도 아니 와우. <웃음> 네? 나흘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흘이 우리는 내가 세자서 할게 고하겠네. <웃음> 나으리이은거 <좋은> 드릴게요. <웃음> 이게 이거, 이게 뭔가. 아, 나거이이것도이것이가능이이게이슨 <웃음> 무슨... 이거, <웃음> 이거. <일단은> 이거, 네, 알겠네! <웃음> 뭘 알겠어! <웃음> <웃음> 의원에 혹시 화마 가루가 좀 남습니까? 혹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것 같...네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돌아오는 중입니다, 나아 그러느냐? 난또 죽은 자가 있는 줄 알고... 하하... 어, 아닙니다. 아! 그게 뭐죠? 무녀님께 말씀드리면 무녀님이 살려주시거 아, 같아. 그거구나! 최저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이게 누구야? 우리 케빈이 왔느냐? 근데... 통역관은 어디 갔느냐? 어? 맞다, 저와 갑자기 저한테 새로운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어, 말해보라. 이자 분명히 그 전세상에서 오기 전에 어떤 뭐 이렇게 달리는 무언가에 치였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마침 기차를 만들고 있으니 기차에 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좋아. <목소리> 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통역관은 어디 갔느냐? 통역관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예, 지옥에서 아, 돌아오는 있는가? 중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그럼 내 배가 고프구나. 우리 수락관 어, 인을 불러오도록 하거라.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전화. 예, 있습니다. 불러오겠습니다. 오고, 오고, 오, 오고 있다. 있다고. 지옥에서 오고 있습니다. 어? 은쇄 응? 힐을 만들었다. 우와. 아니, 이거는 모든 거를 다 부셔버린다는 그것? 그렇지. 이걸로 이제 흑요석을 갈아서 가루를 만들면 기차 본체도 만들 수 있게 된다. 경찰군 <웃음> 혹시 갈려보고 싶나? 예? 네, 음, 제 집에 있었 느니라 어, 그거 좀 저한테 주세요. 급합니다, 급해. 어, 많은데? 괜찮아. 진짜로 저기 요리안 언니 어디 갔느냐? 음... 잘따라오십시오 옆에 조심하고라 응? 나흘이 저희 왔습니다 아! 다 아, 빨리 저희 돌아가야 돼요 나 진짜 내가 돌아가시겠네 내가 돌아가시겠어 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 얘가 빛을 먹는 거구나. 어 됐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